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서의 성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초, 성묘, 인사로 바쁘실 텐데 이때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추석 연휴 일주일간 교통사고가 특히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운행 전에 충분한 숙련과 또 안전띠 착용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0회 로또 총 판매액 1,049억 원, 1등 당첨금 243억 원으로 19분이 당첨돼 1인당 12억 8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6,385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초등학생을 위한 체험형 과학 수업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자 놀이동산 지금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이곳은 강원도에서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의 생활 과학 교실 현장입니다. 강원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은 한계로 과학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 과학 교실 사업을 통해 과학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발표 시간이 끝나고 바로 체험학습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귀신의 집을 만들며 그 안에 담긴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죠? 우리 친구들이 그냥 과학 원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도 경험해보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과학 원리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학 원리를 이용해 팝콘까지 직접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과학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과학에 더 흥미가 생겼어요. 마인드맵으로 이제 저희 조와 함께 하니까 다른 팀원들의 생각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의 원리와 이런 것을 알수 있었어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많은 분들에게 웃음은 물론이고 따뜻한 마음까지 나누는 분 모셨습니다. 네, 배동성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네, 배동성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웃음>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계시죠? 먼저 매년 연탄을 배달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군무대 그 이문공연, 또 문화예술 봉사단 등제 재능으로 할수 있는 봉사, 기부라면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봉사를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5년째 제주도 바다 환경 지킴이 봉사하고 있는데 오. 정말 아름다운 제주 해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치고 나면 제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그 마음이 모두에게 전파되길 바랍니다 네. 자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행운도 노력한 자에게 온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자볼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운의 번호 몇번이 나올까요? 22번입니다. 아, 두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번째 숫자 3 2번이고요 22, 32. 이어지는 세번째 행운의 번호 6번. 네, 네번째 숫자는 몇번일까요? 행운의 네번째 숫자 7번 자, 이제 다섯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35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36번이네요. 자, 이제 2등 보너스볼이죠. 19번. 제1031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22번, 32번, 6번, 7번, 35번, 36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19번입니다. 지금까지 배동성 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